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지영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 여름 필수템 인스턴트 리뷰를 아 인스턴트 타투 리뷰를 해보려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이걸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되게 실패작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비행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잘 되기가 어렵다 이러니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아니면 은 우리 여기 쳐볼까? 여러분 이거 사실.. 사시 모르겠어요. 사시는 거 자유고 뭐잘될 수도 있는데 어렵네요. 잘 되는 게 어려운 거 같아 이거. 여러분 이 판박이를 잘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거 같아요. 어려운 그나마. 손... 올해는 퀄리티가 어떤가 한번 보려고 여러 가지 종류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일단 마음에 드는 거를 몇개 골라서 해보도록 할게요. 예. 너뭐 해볼 거야? 저는요. 저는! 여기 여기에서 선인장 선인장 선인장 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인장은요 선인장 하나도 있는 건가 어 그런 것 같아 이거 oh, yeah. 이게 한 팩당 가격은 한 11,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제가 구매처는 더보기란에 링크로 더 달아 드릴게요 네아 이거 잘라줬어야 되나 보다 기다리 저는 여기다가 손목, 손목!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어, 여기도... 여기도 괜찮은 게 있네. 예쁘다. 어, 그럼? 어, 이 별자리 예쁘다. 나 별자리 해볼까? 이이 이 옷도 태양도 예쁜 것 같아. 선인장안 다르지? 아, 어, 선인장 여기다가 해볼래. 일단 여러분 필요하신 만큼 잘라서... 잘라서요. 여기 보면은 종이로 그게 나와있어요. 그게 뭐예요? How to use. <웃음> 한국어 모르네. 이 사용 방법이, 사용, 이게 설명서가 이렇게 친절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어, 아, 하고 싶은데 이거 부착한 다음에 10초 동안 꾹꾹 눌러주고, 필름을 제거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뒤에 필름을 띄고, 아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할 거야? 어, 아, 아, 조금 뜯어졌다, 이거. 좀 뜯어졌어, 망했어요. 아니, 어, 여기가, 어, 보이나, 이게 보이시려나? 이게 조금 뜯어졌어요, 위에가. 그래도 여기, 그냥 이대로 해? 어, 이대로 해봐, 해봐, 해봐. 아, 아 여기 아 그냥 해. 여기, 여기? 어, 여기, 여기? 여기, 어, 여기? 여기, 여기? 어. 아, 조심스럽게 때라고 그랬는데, 언니. 아. 너무. 아, 확 뛰었어. 죄송해요, 제가 조심성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뛰어내도 되는 거아니요 어. 10초 정도 뛰라고 했는데. 어. 자, 됐나? 확인해볼게요. 조심히 뛰어보세요. 어, 그래된거 같아? <웃음> 됐어? 오, 대박! 아, 여기 조금 이게 잘 뛰어지네, 애초에. 약간, 진짜 조심히 뜯으셔야 돼요. 뒷면 필름 제거하실 때 정말 조심히 뜯으셔야 합니다. 근데 아 뭔가 약간 스티커가 너무 많이 티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치? 어 괜찮다. 나쁘지 않아? 그렇게 꾹안 누르고 있어도 될것 같은데. 아 스티커가 티가 나긴 한다. 응. 선인장이 울었어요. <웃음> 우는 선인장. 우는 선인장이 됐어. 아, 이렇게. 오우. 오 잘.. 어 이거 잘 됐다! 약간 이게 보이시.. 여기 여기가 원래 진짜 있던 타투고 여기가 지금 스티커로 붙인 타투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잘된것 같아요 스티커인데 이질감 없이 응 이거 생각보다 괜찮다 하나를 더 해봐야겠어 뭐뭐 뭐 해볼까? 나도 하나를 더해봐야뭐 해보고 싶어? 이게 작년에는 물을 뿌려서 맞아. 접착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할수 있는 거 그냥 붙이면 끝이니까 어. 그리고 되게 몸에 잘 붙는다 작년 어. 거는 그거 진짜 안 붙어가지고 진짜 그거 진짜 핵망했었는데 어. 그래서 진짜 휴가 가서 그냥 딱 간편하게 어이거 휴가할 때 진짜 좋겠다 어, 갖고 포인, 포인트 되게 아니면 요즘에 체육대회 할 때나 수상 여행 갈 때도, 음, 어 이런 거 뭔가 포인트 되고, 장기 자랑할 어, 때, 어, 어, 맞아, 맞아. 어. 이게 지우는 것도 엄청 간편해요. 이게 지울 때는 그냥 따뜻한 물에 불리거나 클렌징 제품을 사용해서 천천히 문질러서 제거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셀로판 테이프, 아, 셀로판 테이프를 탁탁탁탁탁하면 또 지워진대요. 이게 뭔가 공기 많이 접촉되면 어, 안, 안 좋은 것. 오 그렇다지 응. 이게 지금 여기에 한게 새로 이거 한 거예요 자연스럽죠 여기 보시면 원래 제가 진짜 있던 타투랑 그리고 스티커 타투 그리고 여기도 스티커 타투 그리고 여기는 또 진짜 타투인데 크게 뭐 이질감이 들거나 너무 스티커 티가 많이 나거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자연스럽다 짠 여기 됐어 짱이다 이거 진짜 귀엽다 그렇지 여기랑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파우치가 개별 파우치로 이렇게 다 되어 있어서 응. 보관하기도 편하고 여행 다니거나 뭐 놀러 가거나 할때 들고 다니시기에도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아니 몇개 사가지고 친구들이랑 나눠서 잘라가지고 잘 갖고 싶은 건 이렇게 가져도 될것 같고 응. 이 정도면 진짜 추천이다 어, 그리고 디자인도 너무 되게 다양해가지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요즘 진짜 유행하는 맞 라인 타투 뭐감 어, 뭐 약간 갬성 스타일이라서 <웃음> 스타일 갬성.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런 거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쓸 음. 거니까 그리고 이런, 아, 이렇게 런이 강렬한 타투 같은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 이런 이런 거 약간 이효리 느낌이죠? 어, 알지? 어, 어, 어, 약간 어, 어.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 있을 거니까 그래서, 조금, 뭐라, 선택의 폭이. 아, 다양해서. 다양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친구들이랑 같이 돈 나눠서. 맞 사서. 어차피 이거 하나 다 산다고 하나 다할거 아니잖아요. 온몸에, 어, 온몸에. 온몸에 다. 얼굴에 막 하고. 암튼, 저희는 추천입니다. 저희 진짜 추천하고. 어, 이거 같아요. 진짜 괜찮다. 어, 작년에 거는 진짜 완전 우리 햇빛이었는데. 맞아. 진짜 갑자기 바다에 갔는데 나 사진 찍어야 되는데 포인트 주고 싶어. 어. 갑자기 쓱쓱쓱 한번 찍으면 되니까. 응.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 안녕. 안녕. 바이바이.